남들도 모르게 소송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청 텅빈 하늘 및 불빛들 켜져가며 모두 거칠신다 이제 그리운 것은 I a t y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내 <목> 몸은 보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람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는 내 흰눈 내리면 들판에서 성이다 사람 생각에 그길 찾아가지 마황운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